Hey. hey! What's your name? I'm James. I'm just... Yeah, pleased here. to meet please, you! Pleased please to meet you. My too. name's Greg, welcome to Australia. Skydiving! Yeah! Today! <laughs> Today! Right now! Right now. Ah. 자 이제 제두 번째 영상인데요. 제가 두 번째 영상은 싱가포르 영상으로 찾아뵙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되게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여행이랑 이제 한국 들어가서 한국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곳들이 있어가지고 여행을 위해서 계획도 되게 잘 짜놨고 이제 가기만, 요번주 일요일날 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상황이 좀 많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 제가 급하게 스케줄을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은 이제 싱가포르 영상이 아닌 케언즈 영상으로 여러분께 음, 소개를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케언즈가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짜잔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케언즈가 있어요 케언즈 케언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골드코스트 그리고 여기 브리즈번 있거든요. 그리고 누사비치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누사비치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퀸즐랜드에서 가장 큰 시티들이 있는 곳이 여기고요. 그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이 케언즈 이 위쪽에 제일 위쪽에 거의 제일 위에 위치한 지역이 케언즈입니다. 이 케언즈 앞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이제 그 상호초섬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가 펼쳐져 있고요. 보시면 여기 사진도 나오죠,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사진. 어 케언즈라고 하면 일단은 먼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 지역이고요. 뭐 스카이다이빙, 뭐 스쿠버 다이빙, 스노쿨링 그리고 뭐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 상호초섬과 더불어서 해변들 그리고 거기에서의 나이트 마켓도 좀 유명하고요. 마지막으로 레프팅. 레프팅도 굉장히 유명해요. 거기서 뭐 할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레프팅. 바론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레프팅 코트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곳이 이제 바론강을 보여드리게 될 거고요. 바론강에서 이제, 레프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이트 마켓에 갔다가, 두 번째 날에 이제, 크루즈. 이제 그 리프매치 크루즈라고 해서, 이제, 스노우클링도 하고,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섬들 찾아다니면서 조금 휴양도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세 번째 날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카이 다이빙을 할 거거든요. 드디어 저 스카이 다이빙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살짝 떨리긴 합니다. 스카이 다이빙 하면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위쪽에서 이제 해변 쪽으로 떨어지는 옵션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면서 아마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사진도 한번 담아볼까 생각 중이고요. 마지막 날은 이제 에드벌룬 그 있잖아요. 이제 기구 이렇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거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액티비티 이제 해양 액티비티나 아니면 그 주변에서 할수 있는 액티비티는 거의 다 하고 돌아올 예정이고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캐리어 영상으로 올게요 자 이제부터 제가 쓴 캐리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리어를 까기 전아 보기 전에